2019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고 저는 세계 1위 드디어 이스탄불로 왔습니다 첫점심이첫맛오지아야가이드를위해서 음, 와있고요 지금 티켓팅만 해놓고 가이드님 기다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목소리> 처음으로 <목소리> 투어를 <목소리> 받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 재밌더라고요 만약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면 입장료가 아까웠을 것 같았어요 아야소피아에 이어서 톱카프 궁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는 다 둘러보지는 못한 게좀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카프 궁전 안에 있는 카페는 정말 명소였습니다 지금 붕에 와있는데요 카페 오면은 뷰가 미쳤어요 이스탄불에서 첫날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해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노을이 오늘 되게 예쁠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서 노을 스팟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다를 찾아서 가야지 노을이 보일텐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씩 까먹고, 저긴 물, 물 담배하고 있네? 네, 지금 노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제가 카메라를 지금 켰죠. 이게 방금 전에 타임랩스 찍고 있었었는데 제가 여기서 있었었거든요. 여기 좀 젖은 거 보이시죠? 갑자기 파도가 미친 듯이 들이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쁜 거는 건진 거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 아쉽다. 저게 싹다 없어지고 완전 확 어두워진 거를 찍고 싶었거든요. 다음 기회에 다른 스팟에서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배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되거든요? 첫날이니까 맥도날드 아니면 버거킹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격도 보고 맛도 보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역 근처에 버거킹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를 가야겠어 오바야? 사람 너무 많아 이거 못 먹어 아니 <웃음>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얘네도 얘네도 스리랑카처럼 저녁시간이 늦은가봐 아까 맥도날드도 그렇고 버거킹도 그렇고 혹시 사람이 많아? 지금 다른 음식점들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기다리고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동네 가면은 진짜 먹을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 시간을 더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페스트 푸드를 빨리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페스트 푸드가 페스트 푸드가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안 일본 녕 안녕. 이녕 안녕. 제일 제가 안 가는 KFC에 왔어요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빨리 먹고 빨리 가야돼 잠깐 자리에 앉아있어서 한번 닥쳐나 더블진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소를 이동을 할 거라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형식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Uh, I want to go to this place. Will, will Is it the same? No, i s here. Yes. h This? This? Ah. <laughs> so. Yes. o t h i s i t t l e b of i e o a e t a i t o a i e s t o a t t i t a l i e o a t o t e a l of t e a l e i a t e o l i t t b t t e e a l a t o i of a t 터키산 향,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다 특이하네 처음 맛보는 맛이다 아 얘네 왜 이래 와... 아, 파일 옮기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거의 하루 종일 지금 걸리고 있는 거 같아 어차피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쉴 생각이긴 했는데 파일을 옮기는 동안에는 편집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편집할 생각이었는데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1일 1영상이 업로드가 안돼가지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영상 업로드에 딜레이를 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편집과정과 업로드 과정이 그 다음 일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험을 하고 기록을 해야 공유를 하던지 할텐데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다보면은 기록이면 기록, 공유면 공유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느니 기록이라는 한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공유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기록만 해놓으면 공유를 할 수가 있지만 기록조차 안돼 있으면 공유도 안 되거든요 아 물론 딜레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편 이상씩은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토리얼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마리 여행과 튜토리얼 두마리의 토끼를 쫓다 보니까 어느 한가지에 집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튜토리얼은 제가 이 세계 일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장정적으로 중단을 할 생각입니다 뭐 그러나가도 여행 중에 너무 심심하고 할게 없어지면 은 간혹가다 업로드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스탄불에 일주일째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카파도키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운 좋게 노트레블이라는 터키 투어 회사와 연락이 닿게 되고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대신 투어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 상품을 제공해주시기로 한 업체는 설명란 적어놓을게요 아무튼 앞으로도 세계여행 영상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